믿기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다. 아니 지금 시험자고 올라오잖아. 나는 이제 힘든 거야 어, 이거. 듣고 나서 이게 진짜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. 너 비춘일 나가? 지금, 지금 보여요? 팔 펴진 거? 그래, 들어 아, 어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. 어. 아, 야, 아, 아, 아, 힘들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<목소리> 어휴, 미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떠니? 어, 그럼, <웃음> 어. <목소리> 나도 없다고? 다시 한번 내려봐 여기 있을까요? 어 자, 지금 벗어볼래? 너 배꼽이 없냐? 잠깐만, 소중해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밀어버려, 밀어버려 아, <목소리>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라고, 소중하게 소중하게! 소중하게 끝까지! 네. 와 아, <목소리> 아, 속도 뭐야? 아, 이래서 약간 이게 화가 오르는구나, 잘못 가보면은